안녕하세요 이번 전시는 서울 성수 갤러리아 포레 치아 1층에서 전시 중인 빨간머리 n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캐나다 여류 작가 루시모드 몽고베리의 원작으로 과거 애니메이션으로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전시장에서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빨간머리 앤은 1908년 소설작으로 벌써 한 시기가 지난 고전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 이슈와 사춘기 여성의 심리 묘사 변화가 섬세하게 잘 표현해 인기를 받고, 그 이후로 앤의 대학 시절, 신혼 초기 시절 등 후속작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빨간머리 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간머리 앤 설명보다는 전시 구성에 대한 후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전시 입구는 빨간머리 앤이 처음 이양되는 초록 지붕의 집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 안에 들어서게 되면 바로 작품 몇 점이 오른 벽에 걸려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창을 통해 마지막 출구의 굿즈샵에 어떤 걸 팔고 있는지 대략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티켓을 끊고 들어서면 각 챕터마다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 대형 디지털 영상과 일러스트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우정아트센터에서 전시한 빈센트 반고호를 만나다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빈센트 반고호전은 대형 디지털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N 전시는 일러스트 작가마다 어울리는 콘셉트로 전시 구성을 꾸몄다는 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전시 디자인에 공을 많이 들여서 인증샷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사진 컷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이했던 컨셉 몇 가지를 가지고 자면 단순히 N 소설의 내용을 일러스트로 전시한 것 뿐만이 아니라 빨간머리 콤플렉스라는 주제 선정, 유령의 숲, 테이블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N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를 보다가 유령의 숲에 기괴한 유령의 모습을 보면서 빨간머리 앤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령들도 앤 소설에서 이야기로 나온 유령을 표현한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빨간머리 콤플렉스는 빨간머리에 대한 선입견으로 삐뚤어져 있는 앤의 모습이 악령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보여서 좋긴 했는데 앞에 한없이 이쁜 옷과 음식과 친구를 좋아하던 어린 소녀가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악마 같은 모습을 보니 좀이지감이 들었다는 점 밋밋한 소설 속 스토리에서 벗어나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콤플렉스를 쓰고 지우개로 지워 그 지우개 가루로 콤플렉스의 무게를 저울로 표현한 점도 참신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가진 콤플렉스를 밖으로 꺼내 드러내기가 어려운 점을 볼때 글로 써서 표현하고 지우는 행동으로 콤플렉스에서 한결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 녹색 지붕의 집에서 화목했던 식탁이라는 공간에 텅빈 대화의 공허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테이블을 보면서 회상해서 그런건지 약간의 해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질 않아서 앤 전시에 맞는 그림인가? 잠깐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외에 학교 테이블과 녹색 칠판으로 학교처럼 꾸민 점, 굿즈샵의 다양한 굿즈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러스트 작가들에게 공모해 다양한 작가의 그림을 빨간머리 앤이라는 주제로 묶는 참신함이 엿보였지만, 그만큼 애니라는 통일성 있는 그림에 맞추고자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전시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